안녕. <웃음> 오랜만이죠? 굉장히 오랜만에 브이앱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와봤습니다 밥은 아직 먹지 않았고요 음 장이안 켠지 오래돼서 살짝 일찍 일어난 김에 이렇게 켜봤습니다 저는 지금 누워있어요 <웃음> 맞아요 오늘 원너스의 1200일이라고 합니다 되게 100일 파티한 게 엊그제 같고 1주년 축하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1200일까지 달려왔네요 빡이 죠？아니요, 아직 아치 안먹었 어요. 감기 안 걸렸고, 아마 자다 일어나서 살짝 잠겨서 그런 거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이 지구의 날이죠. 맞네요, 지구의 날에 1200일이라니. 그러니까요, 어제 진짜 늦게 잤거든요. 어제 잠도 많이 자서 거의 4시 넘어서 잤는데 일찍 일어났습니다 뭐 다시 다 자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저희 원어스가 드디어 컴백을 합니다. 굉장히 되게 또 색다른 모습으로 찾아갈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역시... 아침에 켜서 그런지 다들 일하고 계시는군요? <웃음> 입덕하고 첫 컴백이시라고요? 오. 스포? 스포를... 스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스포할 거 너무 많죠? 일단 되게... 제가 맨 처음에 기획을 받았을 때 되게 신선했어요 허, 아 이런..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그런 신선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어디까지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웃음> 되게 함 음, 음. 어렵군 <웃음>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또 스포를 할것같 스포를 하려니까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저희가 어, 중간에 스케줄을 달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긴 했지만 워라민 컴백으로 따지면 굉장히 또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스포를 하려니까 또 어렵네요 비밀을 지켜준다고요? <웃음> 건이가 안무가 목이 꺾이고 팔이 꺾이고 막그런다 그랬다고요? 안무가 목이 꺾이고 팔이 꺾이고 막 그래요? 오... 그렇군 뭐가 신선했냐고요? 아 뭐가 딱 지금 말하기 되게 하매한데막 이렇게 기획안에 받고 설명을 막 듣는데 아 요런 요런 게 있었구나 약간 처음 한 사실도 있었고 오 되게 신기한데? 막 약간 요런 것도 있었고 음... 또 뭐가 있을까? 어... 음... <웃음> 너무 어렵다. 이거 막 어디까지 스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일단 제 머리가 과연 바뀌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 머리는 과연 바뀌었을지? 한번 고민해주세요. <웃음> 분위기, 분위기, 그 분위기는... 아, 너무 어렵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되게... 응 <웃음> 모르겠어 머리 안 바뀌었으면 눈썹만 주황색이냐고요? 눈썹만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탈림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저는 의상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처음, 처음 입어보는 스타일? 그래서 제가 좀 신선했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게 되게 처음 해보는 스타일링들이어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달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웃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앨범을 그래도 많이 낸 편인데 <웃음> 새로운 스타일이 있다는 거가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에 안무가 굉장히 안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정말 안무도 어마무시합니다 <웃음> 그쵸. 정말 이렇게 많은 컨셉을 시도해도 정말 새로운 것들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새로운 시도를 저는 하나를 해봤고. 아직 말하면 재미가 없지만. <웃음> 이제까지 중에 역대급으로 어려웠어? 어... 좀 다른 어려움이긴 한데, 어려웠습니다. 정말. 배우면서 또어 이거를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웃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도 하더라고요 다행 다행인지 <웃음> 잘 소화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웃음> 5월 17일까지, 지금이 4월 22일이니까, 어, 뭐, 어떻게 보면 좀한 달? 한달 조금 안 되게 남았네요. <웃음> 되게 자주 찾아오고 싶었는데 굉장히 정신없게 보냈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에 와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왔더라고요 저희가 2020년 2월에 왔었는데 벌써 지금 2022년 4월이에요 한 2년 2개월 만이온것 같은데 맞나요? 되게 오랜만에 와서 좀 새롭기도 하고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호텔에만 있어가지고 막 실감은 나진 않는데 또 오랜만에 오니까 새롭네요 여기는 여기는 일단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저희 공항 도착했을 때부터 비가 되게 많이 왔었는데 지금 오늘도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가 여기서 스케줄을 시작하면 안 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스케줄할 때 비오면 굉장히 별로거든요 <웃음> 그리고 생각보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다행히 반팔만 안 챙겨오길 잘한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어 바람막이도 챙겨오고 조금 두툼한 것도 챙겨오고 반팔도 챙겨왔는데 잘 챙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격리하는 동안 일단 하루는 이렇게 잘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잤고요 요 며칠 정말 너무 바빴어가지고 못 잤던 잠을 다행히도 다잔것 같아요 정말 진짜 기절을 해버렸고요 이게 제가 잠기도 밝고 그런데 지금 격리 중이라 혼자 혼자 방을 써서 진짜 완전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기절을 해서 하루를 그렇게 보냈고 하루는 이제 밥 오면 밥 먹고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영화도 보고 굉장히 지금 저는 아시다시피 집돌이여서 너무 <웃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도 보고 닌텐도도 가져와서 닌텐도도 하고 이럴 예정이에요. 전 근데 평상시 쉬는 날도 이러고 있어서 딱히 불편함을 불편함을 못, 느끼, 못 느끼고 있어요 여기가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텔 커튼이 굉장히 암막 커튼이잖아요 아침인지 밤인지도 모르게 굉장히 잘 자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한 8시쯤에 이제 이렇게 눈에 떴는데 시간만 보고 어? 벌써 저녁 8시인가? 이랬네 아니더라고요 아침이더라고요 <웃음> 영화 뭐 봤냐고요? 영화는 제가 진짜 오래 전부터 보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바빠서 못 봤던 디즈니 영화인데, 어, 제목이 뭐였더라? 그, 그 여러분들 글, 그, 그 레서 판다 나오는, 제가 들어가서 찾아볼게요. 뭔지 아세요? 어... 아, 메이의 새빨간 비밀 <웃음> 맞아요, 메이의 새빨간 비밀을 봤어요 메이의 새빨간 비밀을 봤는데 굉장히 저는 좀 슬프더라고요 되게 좀 제가 우연치 않게 조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의 영화를 봤어요. 메이의 새빨간 비밀을 어제 저녁에 봤고 오늘 새벽부터 이제 방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영화를 하나 더 봤는데 그 영화가 그 영화는 이제 제목이 I Feel Pretty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영화를 봤는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이제 보고싶은 영화들을 다운받아서 왔는데 그래서 되게 굉장히 굉장히 조금 와닿으면서도 되게 갬묵적이었습니다 두 개의 영화가 말하는 게 내, 약간 내 자신을 믿어라? 약간 나의 모습이 제일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예쁘고 최고다 약간 요런 요런 내용의 영화인데 음 되게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달림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본 영화예요. 근데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됐으니 나중에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되게 좋습니다 저는 왜 혼자 방에 있는데 이렇게 <웃음> 속삭이고 있는 거죠? 뭔가 꼭 그래야만 할것 같은 <웃음> 요즘 보는 드라마요. 최근에 제가 사네마 선에다 봤고 일단 너무 뒷북이긴 하지만 그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거를 보려고 해요. 아직 못 봤는데 그거를 보려고 하고 그리고 요즘 그것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였나 그래서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요즘 또 한웅이 형 때문에 좀 원래도 좋아하긴 했지만 이제 마블 영화에 굉장히 빠져있어서 마블을 많이 보고 있는데 되게 옛날, 요즘 옛날 옛날 거를 보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 장르 상관없이 뭔가 오랜만에 히어로블 옛날 거뭐 예를 들면 뭐 어벤져스나 뭐 옛날 거 보니까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좀 요즘 요즘 되게 좀, 영화도 되게 잔잔한, 잔잔한 영화에 많이 빠졌어요. 약간, 아까 말한 것좀 뭐, I feel p r e t t 아니면 뭐, 인턴? 뭐 약간, 요런 영화 있잖아요. 이런 좀 잔잔한 영화에 빠졌습니다. 인턴도 정, 정말 재밌게 왔고 좀 그런 그런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마블은 사실 한우 형 때문에 보고 있는 거고 맞아요 틱틱붐 약간 이런 거 되게 뭔가 잔잔하면서도 좀 편안하게 볼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요즘 찾아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옛날 영화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좀 드라마를 많이 보는 이유는 그 뭐지? 요즘 드라마들이 안그래도 기사에도 떴는데 요즘 드라마들이 사실 악역이 막 이렇게 있는 편이 아니잖아요 되게 요즘 한국 드라마도 굉장히 잔잔하고 뭔가 정말 스토리만 담은 드라마들이어서 되게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진짜 편안하게 볼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요즘은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영화가 있다면 해 주세요. 아, 디어 에반 한슨도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 그막뜬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봤고요. 틱톡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웃음> 안녕 헤이즐 안녕 헤이즐 <웃음> 정말 추천이 많군요 한번 쉬는 동안 찾아서 봐보겠습니다 아 맞아 안 그래도... <웃음> 지금 공항 의상이 <웃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사복으로 무대 의상 말고 사복으로 멜빵을 입었잖아요 <웃음> 사실 이제 봄이기도 하고 원래 조금 밝고 약간 이런 봄 소풍 느낌의 옷을 입고 싶어서 원래 멜빵에 굉장히 연한 파스텔 톤 상의를 입고 싶었는데 또 스포 방지를 위해서 모자 있는 옷을 입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약간 미니언즈들처럼 됐긴 했는데 맞아요. 옛날에 입었었는데 어, 되게 오랜만에 또 입으니까 살짝 바지가 짧아졌더라고요. 어, 요즘 되게 옛날 바지를 입으면 좀 짧아져서 좀 답답해요. 진짜 확실히 좀 크긴 했나 봐요. 여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네요 <웃음> 어쨌든 좀 귀여워 보이고 싶어서 입었습니다 <웃음> 근데 별로 안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예전, 예전에 예전 입었던 었 것처럼 안그래도 멜빵 입고 나오면서 허웅이 형한테 좀 귀여워 보이고 싶어서 입었어! 이랬는데 그래 이번에 마지막어로 입으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웃음> 그래요? 귀여웠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조금 옷을 살려고 저번에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웃음> 나는 진짜 못하나봐 닌텐도로 무슨 게임 하냐고요? 일단... 어, 일단 요즘 마, 슈퍼마리오... 약간, 약간 옛날에 마리오브라더스처럼 슈퍼마리오에 빠져서 슈퍼마리오를 하고 있고요 어, 동물에서 확장판이 있더라고요 별장까지 지을 수 있는 멋진 팩인데 아직... 아직... 첫 번째 동물의 습도 깨지도 못했으면서, 그, 별장을 갖고 싶다고. <웃음> <웃음> 확장파 <확찬반> 먼저 <웃음> 시작을 했습니다. <웃음> 그리고 어저께 영주영이 제 포켓몬스터 실드를 뺏어갔고요 맞아요, 별장 가져야죠 아 마리오 카트도 있어요 마리오 카트는 근데 이제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재밌으니까 나중에 해야죠 근데 요즘 짱구도 동물의 숲 버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웃음> 아 5월에 나온대요? 얼마 안 남았네 아니 사실 이제 굉장히 작년부터 조금 이렇게 계획된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 진짜 2022년이 언제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오 무슨 벌써 2022년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이제 5월이고 5월 컴백하면 이제 또 순식간에 이제 6월이 돼버릴거고 벌써 이렇게 반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무슨 점점 점점 시간 시간이 점점 정말 후다다다닥 사라져버려요 그 옛날에 어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너네 나중에 크면은 더 빨리 간다 시간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진짜로 시간이 쑥쑥쑥쑥 가서 특히 뭐 이렇게 시간 빨리 갈 때도 하는데 가끔 이제 팬사인에 이제 학생 때 오셨던 어어 달님들이 이제 막 시간이 지나서 대학생 됐어요 하고 오는데 되게 기분 이상한 이 거예요. 막 아마 아직도 학교 보겠고 막 학생 같은데 막, 막 이제 대학교 다녀 이러 이런다고 하니까 굉장히 허, 시간 진짜 훅 가는구나. 물론 그 친구한테도 훅 갔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저한테는 되게 되게 그러면서도 되게 또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와줬다는 게 물론 모든 달님들이 오랫동안 시원이랄, 사, 시원이를 사랑해주고 원우스를 사랑해주긴 했지만 그쵸? 저도 저도 많이 컸죠 그 맞아요 불미가 벌써 1년 전이에요 시간 진짜 빠르다니까요 되게 얼마 얼마 전이었나요? 얼마 전에 이제 달님들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시훈이 너 공개된 지몇년 됐다 그래서 스파클링피스 그거 공개된 영상 뜬지몇년 됐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오랜만에 내가 미쳤었지 <웃음> 오랜만에 추억을 회상하고자 영상을 보려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휴뭐 <웃음> <어휴. 웃음> 지금도 뭐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뭘 한다고 저렇게 <웃음> 열심히 열심히 저렇게 멋져 보이는 척을 했을까 <웃음> 뭐 지금 영상도 나중에 먼 미래에서 보면 웃기겠죠? 되게.. 처음 그게 팬여러.. 그때는 달림이란 애칭도 없었으니까, 이름도 없었으니까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영상이니까 되게 열심히 찍고, 회사에서도 너 굉장히 잘생기게 잘 찍어야 돼 이래가지고 부담도 되고.. <웃음> 사실 잊어서 하는 비하인드지만 그.. 그 정말 그 짧은 그 개인 영상 하나에 착장이 되게.. 한세개인가 있었거든요, 후보가 그래서 막 여러 개 입어보고 어울리는 거 해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 그렇다고 그 영상을 지금 들어가서 찾아보라는 건 아닙니다 <웃음>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되게 추억이에요 뭐 추억 회상을 하면 조금 이른 아침부터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잊지 못하는 무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처음 공개되던 무대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굉장히 찾고 싶은데 아직 못 찾았거든요 이제 그때 계셨던 달님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연습생 때 저희가 콘서트를 공연을 했었었는데 그 공연? 이제 이 저랑 이도영이 공개되는 공연이었어가지고 되게 오프닝 곡에 이제 원이랑 제목이 누군지 맞춰봐라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가면을 쓰고 막 밴드 자리에 막 원우스 멤버가 있고 춤추는 자리에 이제 원이 멤버가 있고 막 이렇게 섞여있고 이제 제가 맨 마지막 엔딩 제가 계속 가면을 쓰고 있다가 마지막 엔딩 때 이렇게 가면을 던지는 그런 오프닝 무대였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긴장을 했죠 처음 제가 처음 서보는 무대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공개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팬분들이라는 게 사실 되게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스탠바이를 했는데 굉장히 형들도 응원을 많이 해주고 그 장면 아직도 되게 많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제가 되게 이제, 많이 걱정도 많이 했어요. 허!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이 했는데, 어, 안싫어안 싫어하실 거야, 라는 생각도 했지만, <웃음> 아, 그래도, 어, 그래서 회사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 이제, 지금 친구들은 공연 한번 했으니까, 어 앞에 시온이의 이름의 플랜카드가 아무도, 아무것도 도아무 없어도 너무 어, 저절하지 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거니까 어 너무 막 신경 쓰지 말고 한대로만 열심히 해막 이렇게 되게 많이 응원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가면을 쓰고 있으면 잘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무대에서도 조명이 쓰니까 앞이 잘안 보이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을 딱 벗고 이제 관객 조명이 렇게착 켜졌는데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플랜카드인데 그빛 받으면은 그 이름만 되게 반짝반짝 보이는 그런 플랜카드 있잖아요 문제 아시죠 달림들은 그걸로 이제 막딱 그렇게 봤는데 막 손시원 손동준 막 이렇게 막, 막 플랜카드 색깔도 기억나요 막연 핑크도 있었고 막 이렇게 막 있는데, 아제 티저 영상이 연핑크에서 연핑크였을까요? <웃음> 막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굉장히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계셔주셔가지고 맞아, 반사 슬로건이야. <웃음> 그래서 진짜 되게 많이 울컥했던 그리고 잊지 못할 처음 부대였죠또 이렇게 저에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트 댓글이 버릇의 하트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웃음> 맞아요.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뭐야 다같이 보라색 하트 하기로 마친거야? 이렇게 보라색 하트가 왜 이렇게 많아? 감동적이잖아 <웃음> 그래서 그랬던 추억이 있네요 동물세카 올려달라고요? 저안 울었는데요? <웃음> 안 울었습니다 <웃음> 맞아요 그맨 처음에 정말 그 열몇 곡 따라가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지금도 사실 <웃음> 콘서트에서 열막곡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진짜 어떻게 했는지 정말 아무것도 안해본 애가 어떻게 했는지 저도 참 신기할 정도로 정말 욕도 많이 먹고 <웃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했는데 그래도 되게 응원해주시는 달님들과 되게 좋은 사람들 덕분에 열심히 잘 해내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곧 발매를 하겠지만 어느덧 <웃음> 저희끼리도 벌써 이랬네요. 어느덧 미니 칠집이네요. 그죠발키리무대한 지가 앨범 렌즈가 그제 같은데 그래서 가끔 되게 실감 안 나요, 되게 오잉? 약간 이러면서 <웃음> 아유, 오늘 아주 달림들 너무 사랑꾼인데? <웃음> 아주 하트가 <웃음> 장난 아니구만 아니요 저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그 호텔 일부이좀 두툼하잖아요? 덮으면 덥고 빼면 춥고 <웃음> 정말 너무 어렵네요 로트 킹도 2년 됐다고요?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거죠? <웃음> 아 사실 제가 지금 급하게 검색을 해봤는데 <웃음> 순간 제가 미니 칠집이라는게 나갔었나? 이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기사가 나갔군요 <웃음> 기절할 뻔했네 <웃음> <웃음> 혹시 실수했나 하고 아 미니채집이 나갔죠? 아 정말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네 기절할 뻔했어요 아휴 이게 참 초반에는 어디까지 공개됐는지를 <웃음> 모르니까 아 기절할 뻔했어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왜냐면 잘못 말하면은 되게 좀 그렇잖아요 좀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실수를 하나 더 스포했으면 었 좋겠다고요? 저 사실 아까 그 뭐냐 타이트곡 제목도 말할 뻔했어요 그니까 러 왜냐면 제가 약간 살짝 깜짝 놀랐던 게 아까 그 트릭스터랑 모고로션 말고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니까 헉, 설마 로고 모시면 떠도 내가 지금 미리 칠줄이고 말을 한 건가? 이래가지고 아 이번에 수록곡도 진짜 진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되게 되게 신나는 곡도 있고 되게 느낌 있는 곡도 있고 아, 자켓 이미지가 떴어요? <웃음> 그런 건안 속아요 <웃음> 자켓 이미지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웃음> 언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수록곡 중에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노래가 생겼어요 되게 막그 노래는 저희 멤버들끼리도 나중에 이건 콘서트에서 막 돌출 막 뛰어다니면서 막 부르면 진짜 재밌겠다 한 그런 노래가 있는데 진짜 진짜 좋아요 막그막 그막 저는 그 수록곡 듣자마자 막 그런 생각나더라고요막막 막 돌출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그막그 막그 하얀 색깔 폭죽 같은 거 있잖아요 막그 바람에 계속 날리는 거 하얀 색깔 폭죽 같은 거막 그게 계속 뿌러지 뿌려지면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생각이 드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콘서트가 기대되는 노래입니다 아주 오늘 보라색 카트가 넘쳐나서 기분이 좋군요 <웃음> 그런 노래도 있는 반면 되게 되게 되게 그냥 어떤 벤치에 앉아서 그냥 혹은 어디 잔디밭에서 그냥 누워서 부를 법한 그런 노래도 있어요 되게, 되게 이번에 수록곡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신선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어 워너스 원어스, 워너스한테도 이런 면이 있네 싶었던 또 그런 도전적인 수록곡들이 있어가지고 달림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수제 최애곡들이랑 달림들 최애곡이랑 비슷할 것 같을 정도로 수록곡도 진짜 좋습니다. 그쵸, 맨날 이런 말 한다고 또안 믿으시는데 진짜 이번에는 아, 뭐 항상 좋긴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어 저의 최애곡들이 조금 생겼다 <웃음> 달림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저희원스곡 중에 막 그렇게 최애곡이 많지 가 않잖아요? <웃음> 근데 저의 최애곡이 좀 생겼다 굉장한 겁니다 눈떴어요 하긴 아직 10시 반이군요 그니까요 미니 칠집 싱글 그집 정규 그집 그냥, 그냥, 그리고, 저희가, 디싱도 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앨범이, 몇 개죠? <웃음> 앨범이 도대체 몇 개인 거죠? 미니, 정규, 싱글, 디싱, 일본 앨범까지 하면은, 진짜, 꽤 많네요. 게 나중에 10집 앨범 이 되게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너 배고픈데 오늘 전매추 해달라고요 단메추 시온이는 뭐가 먹고 싶을까? 음, 그쵸 그렇죠? 오늘 보라색 카트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평 원래 평상시에도 굉장히 달림들한테 항상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지만 지금 굉장히 저 거의 사랑 사랑방에 갇힌 기분입니다 <웃음> 약간 이벤트 받는 기분이야 이불 바스락 소리 ASMR 장난 아니라고요? 지금 너무 더워서 뒤척이고 있거든요 그더 에어컨을 키면 좀 추울 것 같아서 설마 내가 히터를 틀어놓은 건 아니겠지? 저아 근데 제가 계속 한국에서 먹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환영양이 계속 저 몰래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했는데 일단 미소야에서 우상겹우동전골도 먹고 싶고 그리고 그그 그 뭐지 샤브샤브같이 하는 그그그 그, 그 뭐라 고 그러지 등촌 등촌 칼국수도 먹고 싶고 음... 아 연어랑 육회도 너무 먹고 싶어요 연어랑 육회가 너무 먹고 싶은데 결국 못 먹고 왔거든요 이거 진짜 최근에 먹고 싶었어요 연어랑 육회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왔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어, 그래서 진짜 한국 돌아가서 연어랑 육회는 무조건 먹을 겁니다 맞아요 미소야 우성계 오동전그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게 배달은 안 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먹고 싶은 거 진짜 많죠. 정말 많은데, 그냥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 최애 간식. 어... 일단 저는 그 요즘 달님들한테도 저번에 말했었는데, 그 불닭볶음면 네가지 치즈맛 있잖아요. 거기다가 에 스트링치즈 세개를 찢어서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요즘 요즘 맛살에 꽂혔어요. 그래서 요즘 요마칠 맛살을 먹었었고 그리고 콜라는 진짜 제가 원래 사랑해서 콜라는 진짜 많이 먹고 콜라는 그냥 사실 요즘 숙소 들어갈때 거의 항상 1.25리터 사서 들어갔었어요 콜라는 진짜 좋아하고요 그리고 비비고 김치만두 도 진짜 많이 먹어요 전막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일본 편의점에서는 미트 스파게티 진짜 좋아하고 아 녹차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 먹죠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도 진짜 많이 먹고 전막 새로운 걸 많이 시도는 안해봤는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항에 올 때는 조금 이제 아침에 배고파서 그날 밤새우고 갔거든요.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아침에 공항 갈때 배지밀 비랑 꿀어떡 사서 먹었어요. 아 맞아요 진짜 신기한게 좀 나라마다 콜라맛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많은 나라를 가본건 아니지만 어.. 최근에 한국, 일본, 미국만 비교를 해도 살짝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깔 때부터 소리가 다르고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좀 달라요. 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진짜 신기했던 게 콜라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코카콜라도 있고 아 코카콜라인데 막 종류가 막 오렌지 맛 나는 것도 있고 막 포도 맛 나는 콜라도 있고 막 콜라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선했지만 저는 그냥 기본 콜라만 <웃음> 먹어 봤습니다. 저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서 후회할 바에는 익숙한 맛을 찾는 편이어 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었습니다 물론 뭐 다같이 뭔가를 먹을 때는 그냥 새로운 거도 먹는데 제가 뭔가를 사먹을 때는 새로운 게 있어도 우와 이런 게 나왔어 신기하네 하고 그냥 안 먹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정말 힐링하려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먹음으로써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걸좀 찾는 편입니다. 익숙한 게 최고죠. 그쵸 새로운 도전은 설레임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서호 형이 좀 부럽기도 해요 서호 형은 되게 새로 나온 뭔가 과자가 있거나 뭔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끌리는 걸 있으면 사서 먹어보는데 그래서 근데 되게 막 되게 쿨려요어 이거 생각보다 맛없네 이러고 응 어, 이거 맛있는데 이러고 근데 저는 못 그럽니다 제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못 그럽니다 이소호 호감이라고요? 물론 호감이긴 하지만 제 브이앱에서는 제가 좋다고 해주시겠습니까? <웃음> 모두들 제 브이앱이니 저에게 집중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웃음> 좋아요, 좋아요, 그겁니다. <웃음> 살짝 이런 게 바로 세뇌교육이라는 건가? <웃음>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습니다. 이런 건 좋은, 저는 좋은, 좋은 교육이에요. 그쵸? 아닌가? 아니, 말고. <웃음> 우리 엄마 사이에도 될 정도로 호감이라고요? 어머니가 근데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머니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웃음> 가족들이 언어스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그랬다고요? 엄마 최애가 시온이라고요? 엄마가 환영이라 그랬다고요? 엄마가 동주를 나보다 더 좋아한다고요? 엥? 그건 아닌데? 그럼 저를 더 좋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시원이랑 동주랑 둘 중에 부르는.. 어떤 게 부르는 게 좋냐고요? 와 이거 좀 어렵다 오..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좀.. 일단 이제는 정말로 시원이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너무 많이 익숙한데 어 그래서 사실 동주라고 부르면 가끔 조금 어색해요 근데 이제 뭔가 좀 동주라는 이름은 되게 되게 뭔가 집에서 부르는 편안한 애칭 같은 느낌이랄까? 오히려? 되게 가족들이 부르는 헬로 o 설마 끊겼나요? 되고 있니? 아 어... 끊겼어요? 맞아요, 전화예요, 전화 <웃음> 에이아 전화, 그거 맞아요 <웃음> 그거 받고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는군요 <웃음> 맞아요, 그거 맞아요 생각보다 귀찮네요 계속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좀 귀찮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정말 언제 올지 몰라서 조금 복불복입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쨌든그 좀 이제 평상시 이름이 시온이 같고 되게 동주라는 이름은 집에서 부르는 애칭 같은 느낌? 약간 뭐뭐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뭐 집에서 막 옛날엔 막 뭐라, 뭐라고 예의실를 들어야 될까? 뭐 어렵다, 어쨌든 뭐 약간 집에서 부르는 그런 애칭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뭔가 편안하고 어... 좀 정감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어떤 이름을 불러주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약간 동주라는 이름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동주야라고 부르면 에이? 에이? 누구 부르... 아난거 같긴 한데 누구 부르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웃음> 약간 고,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동주 익숙해지게 동주라고 불러야겠다고요? 그럼 이제.. <웃음> 시온이라는 이름이 어색해지잖아요 옛날에 근데 맨 처음에 시온이라는 이름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이제 회사분들도 그렇고 형들도 이제 시온이라고 막못 불렀었는데 어... 막 현장 나가고 스케줄 나가도 이제 막아 어, 시원씨 이러면 뭐야 누구 부르는 거야? 약간, 어 난데 약간 약간 이랬었는데 <웃음> 요즘은 오히려 가끔 이제 누가 동, 동주야 동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약간 그런 거죠 약간 뭔가 집에서만 부르는 애칭 같은 느낌이니까 동주야 이러면 헉, 뭐야 저 사람이 저 이름 어, 내 이름 어떻게 알지?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웃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아 형들도 요즘에는 시원나라고 많이 불러가지고 뭐.. 못... 형들.. 형들.. 형들.. 형들 뭐라 그러지? 형들 그냥 손시원 아니면.. 순동주? 동주야.. 동주야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웃음> 정주, 아니, 뭐, 이렇게 짧게? 아니면. 어쨌든, 뭔가 좀, 좀 어색합니다. 뭐, 두개 다, 두개다전 좋습니다. 둘다 어색해 하는 것 같다고? <웃음> 아니야 둘다어색하진 않아요 둘다 어색하지는 않아 둘다 어색하고 있는 건가? <웃음> 나도 모르겠다 그쵸? 약간 가족끼리는 좀 이렇게 성, 성 붙이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림들은, 선동주!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알겠죠? 달림들이 가족 같아서 싫다는 게 아니고, 뭔가, 달림들은 좀, 조금 더, 그런, 말안 해도 사랑주는 그런 것보다, 사랑을 많이 표현해주세요. 뭐라는 거니? <웃음> 그래서 형들도 되게, 이제 가족 같은지 그냥, 야 손동쪽 이렇게 약간 야 손시원 약간 이러는 것 같아. 제가 동명이한테 야 동명아 이러 이러지 않고 어 뭐야 뭐야 러야야 손동명 이러는 것처럼 와씨 방금 굉장히 털 뻔했어. 무슨 일이야? <웃음> 방금 굉장히 어슷, 어... 이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성 떼고 불러주세요 뭔가 성 붙이면 되게 좀더세게느껴지잖아요 약간 약간 야 동주야 이것보다는 이거랑 야 손동주 이거랑 조금 조금 뭔가 화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웃음> 사차인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약간 선생님때도 약간 동주 이름 이거랑 순동주! 약간 이거랑 조금 약간 혼되는 차이 느낌 아니에요? <웃음> 뭔가 되게 막 뭐지? 왜? 왜? 약간 이런 느낌? 모르겠어 사실 이름은 참 어려운 것 같아 아 저도 형들 다 같이 안 있고 한 명의 형과 있으면 그냥 형 이러는 이러는 편인데 여러 명의 형들과 같이 있으면 이제 형 하면 다들 어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름을 불러야죠. 어아워 어려워 맞아요 저보다 다 형이니까 형 부르면 다돼어 이러니까 a t do you want? 이 h a t do you 저는 좀 옛날부터 민이 형이라고 불러서 처음에 서호 형도 왜냐면 근왜 민이 형이라고 불러야 돼? 감민이까 민이 형이라고 부르면 뭔가 뭐 귀엽잖아 이랬더니 이 그냥 민이 형 하면은 그냥 항상 대답해줘요 그래서 이제 가끔 처음 보는 이제 스태프분이시나? 뭐 이제 그럴 때마다 아 근데 아직, 미, 아직 민이 아직 형안 왔어요? 나뭐아 근데 민이 형 저기서 뭐 하고 있던데 이러면 어? 민이 형이 누구야? 이러면 아아 서호 형 저기 있어요 이러고 <웃음> 이제 저희 회사분들은 제가 민이 형이라고 부르면은 알아들으시는데, 가끔 이제 처음 보시는 스태프분들이나 그런, 아, 민이 형 저기서 뭐 하고 있던데? 이러면 이제, 민이 형, 민이 이 누구야? 이러셔가지고. 이래,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맨날 미니형 미니형 부르다 보니까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서우영이 이름 뭔가 되게 어색한 막 부르면 안될것 같은 이름을 부른 것 같은 느낌 약간, 약간 약간 동주 부르는 느낌이랄까? 내가 이 이름을 어떻게 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볼드모트냐고 <웃음> 에이 볼드모트까지는 아니죠 그러네 이름을 불러서 안되는 김건학이라고 부를 때가 많아? 건학이 형이라고 부를 때가 많아? 저는, 아, 난왜 이렇게 다, 이름들을 약간 살짝, 아, 저는 좀 그냥 제가 무의식적인 생각하는 게, 이름을 이렇게 정확한 이름을 딱딱딱 부르면 조금 저는 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김건학, 건학, 이것처럼 좀 이렇게, 뭔가, 말하면은 뭔가 되게 정없다고 느끼나봐요 그래서 뭐건학이형 부를 때도 약간 건학아나뭐 아니면 건학이형 약간 낙으로 하는 거 같아 이것좀 이름을 아니면 도야 약간 이렇게 아니면 김이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이도 김건학 약간 이렇게 말하면 뭐 약간 좀건학 이러면 좀 정없다고 느끼나봐요 <웃음> 무의식 중에? 약간 그렇게 느끼나봐요 그래서 환웅이 형도 약간 웅이 형 아니면 여시 뭐 이렇게 부르고 좀좀 좀 그러네 나왜 그러지 <웃음> 좀 무의식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멤버들 예명으로 많이 불러? 분명으로 많이 불러? 사실 예, 예명은 권학이형이랑 영주형 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그냥 고루고루 부르는 것 같아요 영주형은 좀 영주형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레이븐 형 이러면 너무 길어가지고 레이븐 형 레이븐 형 이게 너무너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웃음> 근데 이건 영주 형도 인정하긴 했어 <웃음> 레이븐 형 레이븐 형 이러면 너무 길어가지고 <웃음> 영주 형 아니면 아니면 레이븐 약간 이렇게 형들이 저에게 차가워지고 있어요. 나쁜 형들이에요. <웃음> 아까. <웃음> 근데 다들 정말 심심한가 봐요. 막 아까 단톡방에서 저희끼리 막 떠들었는데, 막, 서우 형은 막, 스노우 필터 해가지고 막, 동영상 찍어서 보내고, 저도 아까, 시온, 시온이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이랬다가, 그렇게 말하면 누가 사주겠니? 막, 다 이렇게 오고. 굉장히 굉장히 재밌는 단톡방입니다 <웃음> 그러니까요 저 잠깐 얘기하고 잔다더니 어느덧 1시간 20분이 훌딱 지났네요 역시 나는 달림들이랑 얘기할 때가 시간 제일 빨리 가는 것같아 근데 진짜 스노우 그거 진짜 굉장히 귀엽습니다 진짜 서호 형이 그러니까 더 웃겨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한 1시간 30분 때, 이제 10분 뒤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밤에 시간이 되면은 다시 올게요 지금 길게 비앱을 했으니까 저는 붉은같이 보내자고요? 엥?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러네 오늘 금요일이네 시간이 빠르군요 벌써 금요일이라니 알겠어요 자주 자주 올게요 너무 자주 못 왔죠? 미안 아 그러겠네. 점심 먹고 자야겠다. 곧 점심 먹을 테니까. 오늘 점심은 카레라고 그랬어요. 점심 먹고 자야지. 미안함 셀카 500장 달라고요? 헉, 셀카 5 0 0장은 어떻게 찍어? 제가 말했지만 저는 진짜로 사진 안찍는 편이에요 달님들도.. 달님들 사진 500장 안찍죠? 진짜 저는 달님들 보여주려고 사진 찍는 거지 진짜 스케줄 없거나 뭐 없으면 진짜 사진 안찍어요 아이들은, 아이돌은 들은아이 셀카 1이0 0장 가지고 있다고요? 아, 저도, 저도 지금까지 합치면 12,000장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한 번에 막 500장을 찍진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아이돌 사진을 봤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일이시죠, 지금? 화납니다. 아이돌이 영주예요? <웃음> 뭐 아이돌이 영조 영주 아니야? 영지형인가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뭐 아이돌 소식도 그냥 들러온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사진을 안 올리긴 했죠 그래도 최근에 동영상도 올렸잖아요 나 그렇게 안 주진 않는다 솔직히 그쵸? 진짜 안 주면 달림도걸 예전에 찍었다는 포토미티가 언제 엥? 저 아직 포토미티 공개 안 했나요? <웃음> 무슨 일이야 제가 한국 돌아가자마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올린 줄 알았네 맞아 그리고 저는 시월로그도 얼마 열심히 찍었습니까? 에? 굉장히 어? 많이 노력한다고요 아십니까? 그러니 뭐라 하지 마십시오 안그러면 달님들도 하루에 500장씩 찍어서 팬카페에 올리, 올리십시오 <웃음>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미안 드림캐쳐 <웃음> 드림캐쳐 아직 못 만들었어요 나는 나는 바보야 아 진짜 시간내서 드림캐쳐를 만들고 싶은데 드림캐쳐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하나 만드는데도 그때 한, 한 시간 반 걸렸거든요? 아, 아 드림캐쳐를 여기 가져와서 자강격리동안 할걸 아 이게 드림캐치를 만들 시간이 없더라고요 사실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었는데 <웃음> 시간이 좀 늦더라도 <웃음> 좀 늦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직접 만들고 싶어서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득케는 정말 안 좋은 일? 악몽을 내쫓아주는 그런 드림캐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만들고 싶어서 저도 너무 많이 늦은 거 알지만 한번 열심히 만들어볼게요 전 진짜 그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내는지 몰랐어요 전 그냥 약간 조립식인 줄 알았는데 <웃음> 그렇게 정말 하나하나일 줄이야 빰빰빰 라푼젤 장난감 샀냐고요? 아니요 아직 안 샀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영상 올라온 거 보고서 진짜 권이 형한테 아 저거 사올까 그랬어 봐 지금도 후회하지 않대 아니야 안 사게 잘했어 니거 어떻게 들고 꺼내려와서 안 그래도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서 솔직히 예쁘죠 영상을 보니까 더 이쁘지 않아요? 그쵸? 아,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웃음> 생각보다 되게 크긴 하죠? 사실 저도 그거 사왔어도 중간에 과연 안깰수 있었을까 싶어서 막안 사온 거에 후회는 안 하지만 안 사온 거에 후회합니다. 뭔 소리인 알죠? <웃음> 제가 그거를 과연 마지막 날까지 잘 보관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 안 사온 거에 후회는 안 하지만 그 예쁜 걸안 사온 거는 후회합니다. 그니까요 러 예쁜 옷이랑 신발이랑 살라고 했는데 또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저는 쇼핑 지치면 못하거든요 아 30분이 됐네 아쉽지만 저는 이제 브이앱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달님들이랑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열심히 수다를 떨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또 시간이 되면 돌아오도록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림들 점심 맛있는 거 먹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오늘만 힘내면은 주말 쉴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화이팅 해보자구요 그럼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해 달림들 안녕!